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우리 몸 사용 방법 몸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오늘은 회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는 회전이 없이는 공을 칠 수가 없어요 물론 칠 수는 있겠지만 충분한 파워, 거리, 일관적인 방향성을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에서 회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몸을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좌우의 움직임 이렇게 좌로 우로 아, 이렇게 우로 좌로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체중 이동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회전 자 근데 이두 가지 중에서 중요도를 따져 보자면은 회전이라는 거는 필수 요소에 들어가는 거고 체중 이동은 부가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체중 이동이 없이 그냥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면서 클럽을 뒤로 보내고 체중이동이 없이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면서 클럽을 앞으로 보내기만 해도 우리는 볼을 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만 내가 여기서 공을 조금 더 높게 보내고 싶다. 낮게 보내고 싶다. 좀더 좌로 보내고 싶다. 우로 보내고 싶다. 좀더 멀리 보내고 싶다. 라는 것을 결정하는게 바로 체중의 이동인거고 단순히 공을 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은 바로 회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을 칠때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왼쪽으로 나가면서 회전을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거는 바로 제자리 회전이에요. 자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 여기 있던 몸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이만큼의 공간이 생겨요. 이 이만큼의 공간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하는 공간이에요.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되냐? 몸이 우측으로 갔기 때문에 체중이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다운스윙 때 제대로 넘어와주기만 한다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이에요. 방해가 되는 거는 무슨 방해가 되냐? 넘어가 만큼 못 왔어요. 뒷단. 넘어간 것보다 더 왔어요. 탑볼. 일관성을 방해를 해요. 볼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맞추고 싶으시다면 볼을 좀더 정확히 스위 스팟에 맞추고 싶으시다면 뒷단과 탑볼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우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백스윙 때 몸이 우측으로 스웨이 되지 않고 최대한 양쪽 허벅지의 위치가 제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전, 회전하는 지금 같은 백스윙을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운스윙 때는 체중 이동을 해야 되지 않냐? 해야죠. 더 멀리 보내려면 근데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굳이 체중이동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체중이동이 필요 없을까요? 클럽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이 클럽이 속도와 무게를 가지고 앞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딸려가겠죠? 가장 힘이 센 거는 원심력이에요. 내가 버티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은 바로 원심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클럽이 내려와서 앞으로 갈때 내가 몸을 회전을 시켜주기만 하면은 이 클럽 헤드는 속도를 받아서 앞으로 쭉 치고 나가서 내 몸을 끌고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체중이동이 되겠죠. 내 몸을 회전시키기만 하고, 왼쪽으로 보내려고 하지 말고, 백스윙때는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하지 말고 제자리에서 버티면서 백스윙을 갔다가, 제자리에서 회전을 해주면서 클럽을 아래쪽으로 내려주기만 한다면 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다치고 나서 이쪽으로 딸려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볼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맞아요. 몸에 좌우이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원래 셋업했던 대로 그대로 컨택이 나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뒷단과 탑볼이 많이 없어지겠죠 공이 좌로 가거나 우로 가는 게 많이 줄어들겠죠 우로 간다고 하더라도 페이스가 살짝 열리면서 약간의 페이드볼 좌로 간다고 하더라도 페이스가 살짝 닫히면서 약간의 드로우볼 이런 식으로 아주 약간의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볼을 좀더 정확히 보내는데 볼을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치는 데는 내가 몸을 우로, 좌로 써가면서 이렇게 공을 치면 은 소리부터 다르죠 파워가 달라요. 다만 내가 매번 이렇게 공을 친다는 라 보장은 없겠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을 치고 싶다면 조금 더 제자리에서 우측으로 가지 말고 최대한 버틴 다음에 내려주면서 따라가기만 한다면 라 이렇게 클럽이 나를 끌고 간다는 라 느낌으로 볼을 치시기만 하신다면 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패스, 페이스 앵글에 큰 변화 없이 조금 더 쉽게 스트레이트 볼을 칠수 있으실 거예요.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클럽의 무게는 가볍지만 클럽의 스피드가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원심력이 마찬가지로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도 왼쪽으로 보내주는 게 중요하지만 좀더 일관성 있게 치고 싶다면 먼저 제자리에서 공을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제자리에서 정확하게 공이 맞는다고 라 하시면 거기서부터 추가적인 비거리를 위해서 추가적인 파워를 위해서 몸을 이동을 시켜주신다면 라 안정적인 상태에서 발전이 이루어지지 처음부터 틀어진 상태에서 공을 치면서 방향을 잡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제자리 회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은 이거를 직접 본인이 컨트롤 하실 수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아니면 컨트롤이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으시고 다음에는 제자리 회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지금까지 제자리 회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였습니다 <목소리>